이거를 차기 위해서는 뒤림바에뜰수 있는데 차는 공간에내려가야돼요 이렇게 떠면 안에요 살짝 내려가야되요 근데 이거를 잡고 뜨는 분들은 넘어져요 그냥 넘어가요 본인이 그렇게 찬다라는 분들은 그거 주의하시고 펀드실때 아까 제가 기본 동작 중단지리기 할때 몸을 쓰라고 했고 당, 당기는 손 어, 몸을 쓰라는게 당기는 손을 잘 활용해야된다는거 제대기를 <목소리> 하는데 나가는 손만 사용해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당기요 이것만, 이것만 나가요 어. 대부분 잘 생각해보면 본인이 이렇게 했나 안나는 대부분 다 이렇게 <목소리> 봤거든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자 어. 어. 이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당기는 어. 손이야 이게 어. <목소리> 써. 이것만 원 이거 하는데 이것만 써요 이것만 이게 좋아 그러니까 미는 펀치들아 혹은 끊어치는 펀치 간타면 나가고 들어오고 네. 땅이 는 힘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뭐, 그 땅이 는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땅이 는힘는서 Шшш Шшш Шшш Шшш Шшш Шшш Шшш Шшш 이 놀러오시거나 그러면 보면 꼭 인사드리고 어, 음료수도 하나 챙겨드리고 할수 있도록 알겠어? 어, 오늘 잘 기억해놔 수아 그 신두 분께 박수 한번드 어, 어, 우리는 이제 한 줄기에서 나온 거야 알겠어? 어, 여러 갈래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다 독립하잖아, 그치? 그스, 그스. 그런 거지만 뿌리는 한 뿌리야. 그래서, 어, 이번에도 저기 피터청 사과님이 극진류라는 거를 만드셨는데, 그분도 뭐를 강조하냐면 왕교쿠신이라그야 하나의 줄기, 알았지? 그스. 그니까 다 형제 같고, 다 가족 같은 거니까, 남을 비방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방을 듣는 게더큰 그림이야, 알았지? 그스.